자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자 드디어 동계캠핑의 계절이 왔어요 어, 동계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게 바로 요난로예요 화목난로나 미니스토브 같은거 많이 이용을 하실텐데 제가 요번에 재미난 제품을 하나 갖고 온게 그렇다고 이제 화목난로나 이런 스토브 갖고 다닐 때 덩치도 크고 이용하실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요 겨울장비들이 또 부피도 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필모아에서 출시한 캠... 미니 화목나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자, 필모아 컨테이너고,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이런 식으로, 앞에는 이제 강화유리가 되어 있고, 전용 가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동시에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고요. 제... 제품이 진짜 작아요 이렇게 한병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연탄 연통을 끼우실 수 있는 이제 구멍이 나져있고 하부에는 이렇게 받침이 되어있어요 처음에 개봉을 하면 내부에 도석품들이 들어있는데 아마 연통인 것 같죠? 이렇게 전용 연통이 연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상부에 이렇게 꽂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부는 이제 가열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중 스텐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상부에는 이제 이렇게 삼각 거치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정말 아담한 사이즈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야외에서도 캠핑 가셔도 사용을 할수 하실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뭐홈 캠핑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걸로 이용하실 을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향초나 인센트를 넣으셔서 조명효과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오 위로 이제 인센트 향이 나오는게 보이시죠